와! 야! 와! 와! 와! 와! 그 자, 하이, 쿠,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빛 엘리자베스가 나왔습니다. <웃음> 어. 그래서 확률표 먼저 보여드리면 0.25%다. 0, 0. <웃음> 일단 우리 마브리가 이번에 좀 뭐 다이아 300개를 뿌리는 그런 어마무시한 이벤트를 하면서 성덕이좀 뭐랄까, 우린 좀 잘해주려고 한단 말이지. 잘 나올 수가 무조건 잘 된다, 오늘은. 알겠지? 마! 듣고 와! 더원 풀필이라니 자석아, 나가라 임마! 이 자석 저주하지 말고. 더원 장님 풀업 한지 언젠데 이 자석이 지금 이만히 진 버프도 너무 좋고. 바로! 멀리이 뜨고 있습니다. 야 와! 날씨 좋고! 야씨 뜨게 된다. 하하하. <웃음> 바이바이. 아직 300도 안 갔어? 자, 오늘, 와우! 묘한 매력이 있어. 애들 매력 있다. 어, 반가웠고 이제 그만 나오고. 그 예쁘다고 소문난 엘자비스한번 만나보자. 마블아. 그렇지, 어. 어? 자, 이정도고요 자, 300천장. 한번 가볍게 차 크닥 치고 들어가고 있고요 야, 빡 돌보게 자스가어나뭇가지로 뚫는다 형아 자 이번에 와 브린 키엔드 에센세는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야, 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요거는 임팩트가 좀 세긴하다. 어, 암매 뽑아야 하는 분들 있군요. 암매 뽑아야 하는 분들은 기받아하세요 아, 내가 또 무릎 꿇고 있네. 척. 오우 씨. 운이 좀 좋을 수 있어요. 마 아, 우리 손에 지금 기운이 엄청 좋은 기운이 담겨 있을 수 있거든. 저, 와. 와 이거는 진짜 여러분 진짜 이게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다 프로비라서 그런 거고 보통 유저분들이 지금 뽑겠으면 지금 이 정도면 난리났지 암멜 뜨고 가킹 뜨고 거기다가 뭐 아까 뭐메게르다의 마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 그렇죠 마블이야 힘이 없어 보여 오늘 왜 이렇게 보자 그럼 와우가와뭐고야 시그르드 <뭐라> <뭐라> 그렇죠. 차라리 이렇게 지내자. 지난 퇴계라, 지난 퇴계라, 마블아. 빡! 강 뚫을 거고요. 두 개! 두 개! 어? 야, 이번엔 을것 같아. 진짜, 진짜 형 느낌 왔다. 약간 찌릿찌릿하다고. 와! 아, 아, 내가, 내가 좋아하는 누나가 나와서 그런 건가? 자, 아직 한발 남았다. 와, 야, 시구 야, 시, 야, 채팅창. 야, 채팅창. 그리고 다시 나온 시구르도 아까 이게 이상한 예언을 맞춰버리냐, 이게 또? 어이구 우리 마블이 오늘. 이거는 뜰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어? 자, 요, 보상은요, 마블리가 이제 드디어 선물을 해준다. 어, 드디어, 파크덕! 못본 적에라, 못본 적에라. 어우, 티가 했다 티가 했다 오, 좋아요. 자, 와, 깜짝이야. 야, 날개, 와. 저또 뚫었다, 또 뚫었다. 야, 또 뚫었다. 야, 오늘 세 사람 잘 나와야 는데 자, 와우. 니가 한번 해, 임마. 후, 후. 자, 이번엔 좀 손이, 손이 약간 빈, 손님이 그러셨구나. 손이미끄러졌구나 아이고 우리 마블이 손이 자꾸 미끌리네마블이라 오늘 안 싸웁니다 <웃음> 야 마블아 마블아 잘한다5분후 마블이 숨진 채 발견 잘해보자 어? 아+ 아그렇지아이고 <웃음> 마블이도 웃고 있어요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자, 와, 와, 이거는, 와, 이건 진짜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마블이 뗄수 없어요. 진짜. 지금, 이 한, 천장 하나 가는 사이에 페스티벌 캐릭터 세번 나왔어. 암멜, 가킹가킹 이렇게 나왔거든. 자, 빛좋고요 와! 야, 이 솔직히 오늘 핵심만 안 나온다 뿐이지. 단팥빵에서 팥은 안 나오는데. 밀가루 반죽은 참잘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자, 두 개, 뭐야 두 개. 야, 오늘, 와! 야! 와! 와! 와, 씨! 와! 와! 와! 와! 야, 마무리 좀 퇴근해서 좀 쉬어도 돼. 아, 좀 쉬어도 돼. 열열 PTSD 극복 가이요 와우. 와, 비델리 이번에 근데 외모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눈빛 봐봐. 어? 물론 요런 눈빛보다 내가 약간 요런 눈빛이 더 좋아하긴 하거든 근데 탁이 눈빛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저 눈빛이 더 좋아 나는 한번더 나오고 천장에 한번 가가지고 한 천장에 삼대로 가요 야 이거 가능하다 이거 가능하다 사크담 들어가고 와야 시그루도 나오이새끼야 진짜 야형 오늘 너친말 나온다 오늘 자 요렇게 아, 아. 한 천장에 필살기 2렙 도달하고요. 두 번째 천장 바로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셨겠지만, 빡! 뚫고 쳐! 와, 깜짝이야, 스카디야. 마블이가 엄청 잘 뽑더라고. 요 와, 야, 마블이 했다 뭐. 오늘 진짜 막 4렙은 가야지. 와, 자석이고니서막 얼굴을 들이밀고 있어요. s s r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요 진짜. 와우! 체리엘까지. 해. 자, 각성 마블, 손가락. 마나를 다 썼나? 어, 우리 마나 아직 있지? 그렇죠! 풀! 카운터 쳐! 와... 그린 쉴드 비겼고 스킬 와 비겼는데도 그래도 아 임머리구나 저거 인피니티 멀린이지 자자크다와 솔직히 방금 기대 안했어 기대 안 했는데. 페스티벌 코인. 이걸로 두 번째 천장에 또 5만원 버프를 또 올린다고? 형, 나의 매주친구. 사력의 후원이야. 그리고 난 형의 천사님이 됐겠지. 와, 강현주님은 내가 잊지 못하지. 자, 오늘의 구대천사. 아, 구대천사 야, 저 야, 이게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네, 또. 구대천사 중 지금 리더, 강현주님. 와, 구대천사. 구대천사를 보집합니다. 와, 지렸다. 어, 라반이었나? 라반이가? 오, 라반. 구대천사의 힘으로. 요거, 한번더 나오자. 한번더 나오고, 천장 한번 더. 가고. 그렇게 하자. 어, 아,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 결정, 결정, 결정.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 9천사. 어, 잠깐만. 구천사 어? 구천사 야, 어때? 야, 이게 이제 구스의 뽑기 채널인가? 뽑기가 좀잘안 된다 싶으면. 구대천사의 채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구천사. 요거 뜨면은 이제부터 이제 구천사 채널 뜬다. 자, 구천사 채널이 이걸 해낸다. 아, 뭐 한번 정도 이렇게 스타트는 원래 좀, 원래 그래요. 구천사 채널 들어가자. 저, 우와! 우와, 봤나? 야, 봤나? 어? 이게 바로 구대천사의 힘이다. 정상적으로 못, 정상적으로 못 죽습니다. 죽습니다. 크루얼슨. 두 개, 컷! 오! 맞우 와! 야, 됐나? 여러분, 구대천사, 기억해라. 이제 구, 야, 구대천사가 이게, 야, 구대천사라고, 이게? 야, 라반 나오고 있다, 라반. 라반 나오면서, 좋지? 라인업 좋지? 라반까지 나오니까. 한발더 해줄 수 있겠어? 오늘 마블이 미쳤다, 오늘 마블이, 오늘. 야, 마블이야, 오늘. 3주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워. 약간, 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 나한테 진짜. 거, 거짓말 안 하고. 이상한 환청이 들렸어. 3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이런, 이런 느낌 있잖아. 오, 씨, 이게, 와! 와! 3주년! 3! 야! 야! 야! 봤나? 야, 더원! 바로 더원 형님 나오, 나오면서. 3주년에서 3개고, 마블이가, 어, 구스카노는 니가 제일 좋아하는 더원 형님, 일단 하나 먼저 갈게. 이렇게 딱한번 꽂아주면서. 고맙다, 마블아. 고맙고요. 삼진영 오늘 위치, 야, 삼 완전 3으로 노네, 진짜. 자, 어? 완전 맘에. 어, 야, 야, 추억, 추억. 오케이, 이어 추억을. 니가 3년 동안 게임하면서 그때, 어, 니네 전성기 때가 이때였잖아. 이러면서. 어, 형, 그때 랭킹 1위 할 때, 랭킹 1위 할 때, 너의 캐릭터 기억해? 이러면 어, 추억. 야, 우리 마블로 추억. 야, 그때 관통 완멸로 1위했었잖아. 여기 와, 오늘 뭐 감동이 막뭐 줄줄 막 흐르네 막 내가 오늘 감동이. 야, 그 다음 와. 우 마블아 임마는 왜? <웃음> 마블아 임마는 왜? 그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 임마는 갑자기 왜? 아 그래? 아 진짜? 야, 잠깐, 야, 방금 마블이가 하는 말이, 야, 오늘 실험할 때, 타르미엘이랑 비델리 같이 함 써봐봐.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지금. 자, 요렇게, 와, 너무 아름다운 3주년 스샷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블이. 혹시 세나 때처럼 방대기 어? 그뜻인가 보네. 야, 마블아. 그럼 그러니까 그 세나도 마블이었잖아. 근데 마블이하고 우정이 되게 깊네. 세나 때 마블이가 나를 기억하는 거야. 너 원래 방대기였잖아. 오, 어 그래? 방백해볼까, 오늘? 알겠어. 어? 약간 실망은 했어. 어. 세 발이나 떴는데? 어, 약간, 약간 실망이 야어 어, 야, 잠깐만, 아니야. 실망할 때가 아니야. 됐고. 어. 와! 그걸 이.. 어? 진짜? 자, 야, 마무리 잘한다. 야, 착사너무 잘하고. 바이바이. 마블이가 잠깐만. 마블아, 저 목소리 빌려서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니지? 오, 오늘은 내힘다 됐다. 바이바이. 그만해라. 바이. 이 말인가? 오, 한발더 있었네. 힘이 안 빠졌네. 아, 마블몬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가랍! 마블몬! 와, 우리 마블리 잘한다. 눈 아, 반짝였고. 애매하게 비, 오! 와! 와! 와! 와! 샷! 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지금 약간 여운이 지금 약간 어지랄 정도인데 약간 어지랄 정도인데 와 강현준이 와 강현준이 대박인데 형 하셨는데. 내가 방 어떤 얘기 하고 싶었냐면 내가 원래 엘자베스랑 좀안 친하거든. 이상하게 엘자베스 뽑기 그때 그게 너무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다이아를 1800개 썼는데 천장 두 개밖에 못넣었단 <웃음> 말이야 그때. 그런데 오늘 솔직히 말해서 비델리 약간 뽑기 하기 전부터 내가 약간 심리전에서 좀 지고 있었어. 오늘 구대천사들. 우리 강현주님이 또 리드를 했지만 도르미 님이라든지 오늘 잠깐만 와 오늘 구대천사들의 버프가 진짜 이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봐. 와, 정말 다시, 다시 한 번. 요거는 진짜 감동이고, 진짜 개감동이다, 진짜. 와. 튕어냈나 방금? 또튕거나 와우! 에스카 이님이또 응원의 힘을 보내주러 오셨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나의 추억들 하나하나를 다 끄집어내고 있어, 지금. 관통마멜 때랑 뭐, 이번에는 최스카 처음 나왔을 때. 처음으로 이제 스토리게 진행돼서. 셔츠 이렇게 찢으면서 그냥 갈란 셀이 뭐가지 찢어버릴 때 말이야. 그때 진짜, 어 아, 진짜 코끝이 시크나던데 그때는. 와, 이거 뭐고 이거 오늘? 마무리가 아, 이번고야 마무리, 아, 마무리. 어. <웃음> 마무리 간지라는데? 자 우리 마무리, 풀 카운트. 짤입니다. 자피니티 멀리 누나. 요거는 이제 옛날에 그꽃끼에서 구석에서 스토킹하는 시리즈. 그 구석 스토킹 시리즈 아마 시초지 않아? 이 머리? 마무리 찬아, 찬는거 아니지? 야, 마 자면 안 돼. 어, 마블이 너무 힘들었나? 지금 만화 다쓴거 아이가? 오, 어, 잠깐만. 마블이 조금 지워줄게요. 어, 진 괜찮아. 마블아, 지, 이제부터 뽑기 망해도 되니까, 형 어깨 기대서좀 자. 어, 야, 오늘 이게 그림이 뭐지? 와! 어, 진짜 씨, 감동이야. 씨, 마블이 자면서까지 지금 에너지, 에너지 막뭐 이게 느껴진다. 진짜 이게 막 영원의 소통 이런 거. 야, 봐봐봐. 어? 더원 형님 나오면서. 도원 형님 나왔을 때 그때 그때가 도원 형님 나왔을 때가 어떤 추억이냐면 어, 동시 시청자 수 최고 달성 어, 최고 달성 그때 5천 명 찍었거든 5천 명 도원 형님 나오고 도원 형님 막그 애니메이션 우리 스토리 모는보급할때 5천 명에서 4천 명 왔다 갔다 했거든 그때를 또 추억하게 하면서 약간 와 오늘 뭐 연애하는 거같네와 우리 그런 때도 있었지 맞지 어와 와 이거는 이러면은 마블아 다음 에스카이님 내가 조금 기대해도 되겠나 마블아 아니야 진짜 솔직히 도원 형님도 약간 근력 도원 이런 거 하나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얼티밋 나오기 전에 근력 도원 정도 하나 뽑아주면 안 돼요? 내 마블? 아우와우 와 임마 뭐야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라반라반도 진짜 좋거든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와 마지막까지 오스베이 뜨면서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고 있는 우리 마블이 우리 마블이 너무 잘했어 나 조금 쉬어도 될것 같아 요 와우 브리넨드까지자 이렇게 하면서 2천장 5랩으로 마무리하게 되고요 마지막 마블이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예뻐졌구나 몰라 볼 만큼